안녕하세요. TV 구리의 구리입니다. 어, 오늘 출조 상판저수지왔습니다 지금 수위가 46% 정도 되고요. 이제 상, 판저쪽에는 바위로 어가지고 여기 중류 쪽으로 왔습니다. 중류 쪽으로 왔습니다. 수심이 좀 나오는데 왔는데요. 아, 일단은, 던져서, 더 열심히 왔으니까, 잡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수배! 바로 앞에서 먹어본다, 와. 따라와가지고 먹어본다. 숲에 하나 잡았습니다. 어, 어, 어. 오. 들이 힘이 좋네요. 와. 이 나이스 오 나이스 와 기둥에 한 마리 있었어 기둥에 와 나이스 어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오오 도망가다도망가다아 도망갔어 아씨 두개 잡아야 되는데 아, 어. 어. 또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짜차 말이 나이스. 안녕하세요. TV 구리입니다 아, 오늘도 서옥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믿고 오는 곳이라서 어, 여기 오기 전에 상판지 갔다가 저소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너무 안나와가지고 아 그냥 사옥지로 다시 포, 포인트 이등을 했습니다 아 고기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저수인들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물이 빠져도 애들이 골짜 나오기 때문에 그래 믿고 왔습니다 그럼 마리스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스 화이팅 어, 이거 메인포인트 가기 전인데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순둥순둥해가지고 카이젤이잘먹히더라고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폴링 바이트, 와, 폴링 바이트, 업, 어. 아, 폴링 바이트, 폴링 바이트, 어, 폴링 바이트, 야, 폴링 바이트, 와 어. 폴링 바이트, 야, 이거 봐, 폴링 바이트, 와, 폴링 바이트, 지렸습니다, 야, 폴링 바이트, 와, 멋지네, 폴링 바이트 준, 같치 나이스. 저이 빨간색은 제가 이 빨간색은 한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애들이 이 색깔 여기서 될, 되는지는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제가 서곡지에서는 이 색깔 안쓰거든요 이 색깔 안쓰고 오토멜론 골드랑 워터멜론 골드랑, 그, 뭐지, 워터멜론 레드인가? 그 레드 펄 들어있는 거. 그거 쓰고 있, 있, 있거든요. 아니, 빨간색 입질 들어오는 거겠네. 어. 카이젤, 카이젤의 폴리컵, <웃음> 빨간 색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한번 안 써봐가지고, <웃음> 입질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왔어요 아 빠졌다 아 왔었는데 빠졌네요 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어 입질이 있는데요 어 나이스. 아 물고 있었네 계속 끝까지. 오 빨간색 입질 입지, 입 옵니다. 이야. 야 빨간색 이거 입질 옵니다. <웃음> 어 이거 빨간색 사야 되겠는데요. 빨간색 입질 하네요. 어 제가 워터멜론이랑 워터멜론 레드 펄 들어간 거 그거만 계속 쓰고 있, 있는데 아, 말이 좀 혼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촬영만 <웃음> 하면 이게 말이 더럽네요 어쨌든 제가 이거 플리커 색깔을 플리커 색깔을 워터멜론이랑 워터멜론 레드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빨간색은 지금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입질해주네요 어, 이것도 사야겠네요 아 좋은데요 어,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왔어요 왔어요 어어오 사이즈 되게 크다 오호 3자 오 사이즈 된다 사이즈 나이스 오호 이야 사이즈 좋네요 이야 3자입니다 3자 3차. 나이스 지금 포인트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던져보고 있습니다 어 빨간색 플리커 처음 써보는데 어 입질 들어는거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 대여섯 봉지로 사가지고 써야겠습니다 어.. 나쁘지 않네요 어 왔어요 왔어요 어후 나이스합니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야. 나이스. 나이스 왔어. 개싸. 아, 나이스. 잡았습니다. 나이스. 응. 나이스! うぁーったナイス 頂았습니다 ナイス<笑> 폴링 바이트, 어 예. 폴링 바이트. 폴링 바이트. 나이스. 나이스합니다. 아이씨, 카메라가 왜 이렇게. 나이스 합니다, 나이스. 이야, 삼자. 왔어! 폭걸인 자리 던졌는데 먹어본다, 와. 폭걸인 자리 던졌는데 바로 먹어본다. 아, 진 겁나 팔악거리네 씨, 또 잡았습니다. 3자, 나이스, 예. 왔어 와또먹어 <놀람> 아이스 뜯어왔습니다 <웃음> 예 e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아 이제 드릉드릉 드릉드릉 나이스입니다. 야, 잡았습니다. 산자 <웃음> 나이스. 나이스. 왔어 어네. 어, 뜨뜨뜨뜨뜨뜨뜨. 마지막 베스. 나이스입니다. 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후.